어 일단 단기적인 목표에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건요. 단기간에 부자되기, 단기간에 성공하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단기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은 실력일까요? 운일까요? 이건 대부분 운이 영향이 크게 미쳐요. 진짜 실력이 되려면 장기로 봐야 돼요. 장기로 봤을 때 실력이 없으면 은그 운은 평균으로 회귀하면서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거는 표현을 다르게 하자면요 운으로 성공하는법 운으로 돈을 버는 법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운으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운으로 큰 돈을 벌까 이거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운이니까요 근데 이제 정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누적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쌓아온 경험 자기가 쌓아온 자산 그런 것들이 과거부터 누적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진짜 실력이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본격적인 궤도 고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청년분들은 단기간에 부자가 되면 그만큼 질릴거리도 많고 나이 들어서 뭐 부자가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죠.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운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자기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짝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그걸 유지할 만한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한 순간에 끝날 뿐이에요 이게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인내하고 참고 자기만의 누적, 자기만의 실력, 자기만의 자산을 쌓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성공은 되게 그런 경우죠 이게 모르겠어요. 요새 꼰대라는 표현을 여기저기 붙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걸 꼰대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은 분들을 봐온 걸로는 그래요. 아 되게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죠.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제가 사실 이 주제 가지고 블로그에도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영화 스크림의 감독이었던 웨스크레이브는요 스크림 시리즈뿐만 아니라 나이트메어, 공포의 계단 등등 다른 명작 공포영화를 많이 만들어서요 공포영화의 거장이라 불리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공포영화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사람이었고 공포영화의 그 전문가를 알수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분이 공포영화가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장르일까요? 이분의 필모를 보면요 전부 다공포영화예요 근데 유일하게 특이한 장르 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뮤직 오브 하트란 영화입니다 무려 메리 스트립이 주연으로 등장한 영화고 오스카 여우 주연상의 후보에도 오른 작품이에요 내용은 되게 심플합니다 이혼한 싱글맘이 할렘가의 음악교사로 부임해서 바이올린 교습을 하면서 벌어진 내용을 다룬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은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이질적인 장르죠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영화도 아니고요 평도 그냥 뜨뜻 미지근했어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영화다 하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영화가 웨스 크레이븐이 정말 하고 싶었던 영화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잘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공포 영화 하고 싶었다면 왜 하필 그런 장르로 잠깐 외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 사례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하나의 귀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보면 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같아야 한다 보통 덕업일치라 얘기하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요 하고 싶은 것이 꼭 일이 되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취미로도 할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행복일 수도 있지만요. 다른 측면에서 하고 싶은 걸 취미로 하는 것도 행복일 수 있잖아요. 왜꼭 그게 일이어야만 행복한 거죠? 그리고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걸 하면 돼요. 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뭐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게 같은 면 굉장한 행운이, 행운이죠. 근데 하고 싶은 게 시장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게 같고 심지어 이게 시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정말 대단한 재능이 있는 거고 대단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모두가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대부분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같더라 하더라도 그게 시장성이 없어서 돈이 안 되는 경우는 정말 많고요 사실 이게 그런 거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이 찾는 거는요 이게 다들 일하기 싫어서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저도 일하기 싫어요 사실 <웃음> 저는 그나마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이 같은 케이스에 해당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씩 일하기 너무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 가치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건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이 없으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보면 이제 우리 자기소개할 때를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소개할 때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얘기해요 저는 돈 많은 백수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있죠 근데 대놓고 이걸, 이건 농담으로 얘기하지 대놓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주제가 나오면 은 저는 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근데 잘하는 건 없어요 라고 답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 글을 들 쓰는 걸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제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부분에서 재능이 있구나 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된 거죠 잘하는 것이 뭔지를 찾고 계시는 게 잘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그 잘하는 게 뭔지를 알려면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이제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가 중요하지만 은 잘하는 것을 잘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자소서 쓰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제 면접도 그렇고요 그럼 방법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근데 팁은 있죠 중요한 팁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본인 시각이 아니라 회사의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여러 부분에서 많이 얘기한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겠지 그리고 이런 기업에서는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지 아니에요 나의 시각이 아니라 그쪽 시각에서, 타인의 시각에서 이제 나를 바라보고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나를 원하는 건 기업이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내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되고 어필해야 된 부분이에요. 보통 그냥 생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류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거기 질문을 던질 때그 질문이 요구하는 답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상한 답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 나오고 나서 자기는 잘,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면접을 잘못본 경우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봐요. 이게 면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타인과, 타인과 제대로 된 대화나 협상이나 그런 것들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되게 굉장한 경쟁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면접에서도 굉장히 이제 면접을 잘하는 팁은 아니지만 은 면접에서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경쟁을 되게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하지만요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모두가 천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돈은 중요하죠 돈이 있으면은 할수 있는 게 많아지고 하지 못하는 건 줄어드니까요 뭐가 돈이 될 거라 생각하냐 그 아이템이 무엇이냐 저는 사실 이게 오히려 안 중요하다 봐요